이번 영상에서는 신내 정원 지역에서 종족 퀘스트를 진행하다보면 보스로 등장하는 안탈론의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원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다보면 1인 던전의 형태로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나며 해당 던전에서는 기존 던전들과 동일하게 소환수와 날틀 사용이 불가능해요. 천천히 퀘스트만 따라가면 안탈론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퀘스트 정보는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안탈론이 있는 지역에 입장하면 태양에 들녘해서 자주 봤던 모습의 안탈론이 반갑게 맞이해줄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손 모양의 오브젝트들이 4개 있으며 일정시간마다 되살아난 재물이라는 NPC들이 안탈론에게 점점 이동해요. 해당 NPC에게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을 하면 사슬을 사용하여 구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모양의 오브젝트에 상호작용으로 먼저 부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구출된 NPC들은 유저에게 힐을 해주며 안탈론에게 딜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공략에서 핵심은 많은 수의 NPC를 구출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팁으로는 NPC를 구출할때는 캐릭터의 뒤쪽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점을 알아둬야해요. 왜냐하면 구출된 NPC들은 무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안탈론이 캐릭터를 공격하는 광역 피해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며 좌측과 우측 구석쪽으로 NPC들을 몰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오브젝트 파괴와 npc 구출을 반복하면서 안탈론에게 데미지를 주다보면 이 페이지가 나타나며 해당 페이지부터는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요. 난이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거대한 창이 바닥에서 소아하는 것이 상당히 강력하기에 꼭 피해야 한다는 것과 근접 공격을 하는 몬스터 3마리를 주기적으로 소환하기 때문이에요. 소환된 몬스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야하며 어그리 구출된 NPC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선타를 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쯤 되면 좁은 공간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트라이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아저씨도 여러 번 실패하고 결국 사랑 특성을 들고 와서 자의를 하며 겨우겨우 성공했어요. 힐러들은 안탈론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C들을 좌측과 우측에 몰아두고 중앙에서 자일을 하며 버티고만 있어도 NPC들이 알아서 안탈론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NPC들에게도 연주버프가 적용된다는 정보가 있으니 광시곡을 활용해서 피해증가 버프까지 걸어주면 더수월할거예요 안탈론의 체력이 50% 정도 남으면 도망을 가게 되며 해당 퀘스트는 완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퀘스트에는 도망간 안탈론을 따라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안탈론이 없어진 장소에 생성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해요. 퀘스트 내용 같은 거안읽고 진행하는 유저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죽으셨을 거예요. 지하에서 도망간 안탈론을 따라 밖으로 나가보면 시내 정원에서 찐탈론을 트라이하는 장소에 도망간 안탈론이 있으며, 여기서는 딱히 공략이 필요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뚜깍 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키인들의 멘탈을 탈곡기처럼 탈탈 털어버리는 키리오스 형님의 공략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